다니는 헬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, 스트레칭하러 가볼게요 죄송한데 네. 아까 QR 코드를 체크 안 하셔가지고 저 QR 코드 찍었는데요? 아니에요 아까 안 찍고 가셨어요? 찍었어요. 아니, 저희 아. 직원들이 다 봤는데 네. 안 찍고 그냥 들어가셨어요. 그리고 체크해 보니까 한달 전에 기간이 만료됐더라고요. 제가요? 예 예. 이것도 이따가 나가실 때 한번처럼 상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네. 예 지금 QR 코드만. 이거 찍어. 아. 아저 촬영 중이라서. 아예 아, 죄송합니다 예 예. 필요해가지고 지금 PT를 해야 되는데, 이 덤벨을 이렇게 다. 저 그럼 이거 다 음. 쓰레기만 할때 기다려 주세요. 아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휴식도 못차고이 뭐예요 진짜? 아들 아세요. 자, 저는 이제 다음 운동으로 이거 덤벨, 가볼게요. 덤벨 이거, 덤벨 다 정... 이거 다 쓰신다면서요? 정리... 다 쓰신다며요? 네. 다 쓰신다 했잖아요. 덤벨 정리해 주시고 하셔야죠. 아진저 아, 사람 저한테 관심 있나 봐요 왜 저래 진짜. 지금, 지금 제가 사모할 뻔 했잖아요 아 제가 없어많잖아그래고아 진짜 왜 저러는 거지? 네. 운동이 안 끝났으면 그 자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자리 나가놓고 자 허리를 파고 한데 네. 네.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쿵쿵 되면서 네. 케이블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. 케이블이 쿵쿵 소리가 나야지 그럼 무슨 소리가 나요? 그런데 언제까지 할 거냐고. 이따 데이트 신청하려나 봐요. 여러분이 봤을 때좀 그린라이트다. 아, 제 스타일 아닌데. 자꾸 또 저러니까 좀. <웃음> 비밀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. 공부를 이제 시작하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많은 분들이 좋은 금액에 좋은 제품 접하면 좋으니까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. 다음 주 월요일날 공부하니까 체크해 주세요. 아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데 이제 운동을 다 끝내서 샤워하고 짐 챙겨서 나올게요. 와 진짜 미치겠네. 왜 무슨 일있었어요저 회원 봤냐? 음, 베이지 색깔 입은. 어, 어, 어. 아니 내가 QR 코드 아까 안 찍은 거 봤잖아. 아, 안 찍었지. 근데 자기 찍었대. 갖고 내가 바, 봤는데 기간도 만료됐어. 근데 오늘 아까 덤벨을 한 1kg, 부터 g 까지 자기 혼자 다 갖다 놓고 쓰는 거야. 드랍 세트라고. 네. 케이블 부시더라고. 그래가 내가 얘기했는데 자기한테 관심 있어 보인 줄 알고 계속 그러고 아 카메라를 왜 여기다 두고 갔지? 어?